안녕하세요 현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태평소 리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리드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연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악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운지를 잡는 방법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모든 걸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가장 먼저는 연주를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 그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레슨 선생님 직접 만나서 레슨 받기도 약간 껄끄러운 시기니까요 저희 나랩과 함께 대표영 연습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요 저희 나랩의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연주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연습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저희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지난 시간에 태평소를 만들어서 연주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악기가 음정, 박자, 다 본인이 잘 소리 들어보면서 연주하실 수 있다고 해도 조금만 길게 연주를 하다 보면 이 입술이 이 볼이 버티지 못하고 입술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태평소를 연주할 수 있는 체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음에 나올 이 연습곡에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나래비 만든 달콤한소금 연습곡 1번을 같이 보시면서 태평소 연습하는 방법 같이 보시죠 자 유튜브를 열어서 연습곡 1번 찾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자 광고가 나오는데요 쉬시면서 좀 다같이 광고 보시고요 자 광고 건너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곡 1번을 처음에 플레이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1번 입니다. 이렇게 나오죠 달콤한 소금이기 때문에 달콤한 소금 운지를 알려줍니다. 스킵하고요 자, 자 처음부터 첫음이 고 부터 내려가는데요 태, 자, 태평소 운지를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소금 역시 세계세계 태평소처럼 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공을 맞기 때문에 운지법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, 남, 황, 태, 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소리 내기 가장 편한 고 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지금 조금 볼륨을 낮춰 놨는데 이따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요 고 부터 태 드럼 비트가 뒤에 있고요이 소금 소리 역시 최대한 음정을 맞게 녹음 을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음정을 듣고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드럼 비트를 들으시면서 이 박자를 정확히 맞춰서 간다 그 느낌으로 연습을 쭉 해보시면 리듬감, 뭐 음정, 음감 역시 체력과 더불어서 충분히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는 고태황 쉬었다가 고태왕 내려왔고요 이제 높은 임, 남까지 소리가 납니다 어, 태평소는 보통 한옥타브하고 몇음만 더 내기 때문에 여기 남에서 높은 황 정도만 본인이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이 연습곡 1번을 충분히 활용하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, 한 번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템포를 땡겨 가시고 어, 두번째 똑같은 패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한 번이 끝났는데요 이게 연습곡 1번이고요 연습곡 1번에는 임, 남, 황, 태, 고, 높은 임, 남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곡 2번도 있는데요. 연습곡 2번에는 방금 5음계에 응과 중이 추가돼서 7음계까지 연습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방금 보신 연습곡 1번은 민요나 간단한 동요 같은 곡들 연주하기 편한 5음계로 구성된 연습곡이었고요 다음으로 보실 게 연습곡 2번입니다. 자, 연습곡 2번을 검색하시면 자 클릭을 해 볼게요. 역시 광고가 나오죠. 네, 광고도 쭉 봐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조금 쉬실 때 광고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아요. 일단 건너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. 지금 누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나오죠. 연습곡 2번 역시 1번처럼. 운지를 가르쳐줄 거예요 자, 스크립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봐도 괜찮겠네요 자이 곡이 구성된 곡을 어, 구성된 음들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임남황태고 옴계 그리고 응중이두 음이 추가됐습니다 이두 음이 추가되면 조금 복잡한 뭐 동요나 아니면 가요곡들도 조금 더 넓게 할 수, 연습을 할수 있는 음, 그런 거니까요. 한번 2번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 보실게요. 구성은 비슷한데요. 어, 첫 1번에서는 고부터 시작했는데, 연습곡 2번에서는 중부터 시작됩니다. 자, 비슷하게 중부터 고, 자,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드럼 비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박자에 두 마디씩 길게 길게 한 호흡으로 가주시면 좋고요 어, 나는 호흡이 조금 길다 그러면 두음씩 중, 고, 하고 호흡하고 태, 황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태평소 역시 높은 음에서 다 내려가는 다 막은 음으로 가면 흔히 말하는 삑살이라 그러죠 삑삑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낮은 음으로 내려가면 입술에 조금씩 힘을 빼고 가면 더 좋은 소리로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중고태황응남임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 텐데요 어, 이 연습곡 2번은 1번하고 다르게 반주만 뒷부분에 가면 반주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해보시다가, 아, 나는 조금 혼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아니면, 좀더내 정확한 음정을 듣고 싶다. 그러신 분들은 앞에 추노를 놓고요. 그런 비트에 맞춰서 중부터 고태황 음남임 높은 임남까지. 어, 추노 보시면서 정확한 음정 찾아가시면서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나랩 연습곡 1번, 2번을 함께 하셨는데요. 이 영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레슨을 할때 어떤 악곡을 하기 전에 연습곡 1번이나 2번을 꼭 하고 어, 악기불 준비를 하고 좀 몸도 풀어야 되고요 악기도 풀어야 되니까 이 영상을 한번 거친 다음에 악곡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소 연주하기 위해서 음정과 박자 차력까지 이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좋은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날의 연습곡 1번 2번을 강조해서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편으로 요 태평소 연주 하실 때 어, 주의하실만한 사항 아니면 팁 이런걸 말씀 드릴 테니까요 다음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지금 위에 어, 연습곡 1번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. 링크 따라서 가셔서 연습곡 1번부터 2번까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나랩의 현무 쌤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